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테라 히어로 장비 리세마라입니다 테라 히어로는 영웅 리세마라가 아닌 장비 리세마라가 있는데요 영웅 획득 관련은 차후에 나올 공략으로 함께 알아봅시다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장비 리세마라는 이미 공식 카페와 구글링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저는 이 정보를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뿐입니다. 해당 방법은 현재 오픈시간, 지연보상과 공식 카페 이벤트가 있는 기간에만 확실하게 효율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게임 초반인 지금 해두셔야 이득입니다. 우선 녹스와 LD플레어로 해봤고요. 우선은 앱플레어의 루트 모드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설정에 기본 설정에서 루트를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스플로어 라는 이 어플이 필요한데요. 그냥 구글 검색해서 엑스 하고 짝대기만 끄으셔도 nope. 바로 나오지 가 않네요. 엑스플로어 이렇게 쳐주시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바로 여기 상단에 뜨네요. 해당 어플의 프리네임은 제가 댓글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깔아두시고 아까 루트 보드 켜시고 그 다음 게임을 스타트하면 됩니다. 자 게임에 들어가시면은 게스트로 로그인하시면 되구요. 처음에 나오는 튜토리얼 빠르게 스킵해줍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는 메인 퀘스트또 밀어둬야 되는데 이 메인 퀘스트를 미는 이유가 초반에 가방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메인 퀘스트 1-3까지는 클리어해주셔야 가방 열리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대화 스킵 다 하시고 이런거 다 무시해주시고 스킵, 스킵 스킵 캐스트 받고 이렇게 말 걸다보면 은이 빨간색 이 티켓을 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이걸로 뭐하는거냐면은 원정 대 영이 동료 하나를 받는거 거든요 그냥 이 메인 티켓 누르면 됩니다 메인 퀘스트 누르면은 바로 창으로 이동되고 스킬 어차피 봐줄 수 있는게 이아린누 엘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 받구요 나가고 또 이제 메인 크스트 말걸기 빠르게 수고합니다.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또 사령관님을 뵙겠어?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해. 도와줄 테니까. 자, 여기서 생겼죠? 1-1 붐 클리어. 오케이 없어서는 안될또 이제 플레이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게 오토로 하시면은 조금 느립니다. 오토가 더 오토가 쿨타임 될 때마다 스킬을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리세마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딜러인 이 대검 사용자를 수동으로 해주시는 게 빠릅니다. 여기 별표 마크를 클릭하셔서 스킬을 전부 오토 꺼주시고요. 카메라를 쿼터로 하시면 좀더 보기 편합니다 그냥 사냥 팁은 이렇게 뭉쳤을 때 스킬 발동하면 됩니다 잡는 게좀더 빨라요 그 이렇게 계속 플레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토 켜주도되고요전 개인적으로 오토 했을때 보다는 수동이 더 빨랐습니다 보스 스킵 해주시고 자이 레인 캐릭터는 첫번째 스킬 써주고 두번째 써주고 이렇게 세번째 이렇게가 연계입니다 출혈과 치명타가 안 터지면은, 뭐, 무용 지물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콜타임마다 눌러주는 게더 빨라요, 오토보다. 지금까지 자, 이런 것다 스킵해주시고. 자 다음 스테이지또 가야됩니다 그 가방이 열리는 메인 퀘스트까지 가야되거든요 이두 번째 스킬은 치명타가 터지면은 스킬 오 쿨타임이 초기화되고 한번더쓸수 있습니다. 자, 뭉치면 써주고, 치면 다안터졌고요 자 이렇게 1-2랑 클리어 해 주신 다음에 자 보스 빨리 잡자 또 순서대로 2타 2타 장수기까지 써주고 아 여기서 쿨타임이 크리티컬이 터져야 빨리 잡는데 분노가 느껴져요. 자 이제 끝이 아니죠. 한번더 들어갑니다. 좋아. 이 정도면 잘했어. 자 여기까지 클레 해주시면은. 자 여기 밑에서 다음 전투가 아닌 밖으로 나가는 칸이 나올거예요 그냥 다음이 나오죠 그러면은 더이상 던전 진행을할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출석부 받고 자 여기 말 걸어서 장비를 장착하는 퀘스트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또말 걸어서 가야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은 메뉴에 원정대 관리 들어가셔서 여기서 장비를 들어갑니다 위에 알림창 때문에 좀잘못볼수 있어요 여기서 성장 옆에 있는 장비 들어가셔서 자동 장착 이것만 하면은 퀘스트 클리어합니다 믿으시게. <웃음> 퀘스트 클리어하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가방이 열렸습니다 가방이 열렸으면 이제부터 해주셔야 할게 있는데 먼저 이벤트로 들어가셔서 여기있는 골드를 받습니다 우편으로 떴다는 화면이 뜬 다음에 꺼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상점에 가셔서 자 성장 보상 상점 지금만 받을 수 있죠 이거 지금만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받아주시고 일반 상점 가셔서 프리미엄을 하나 삽니다 프리미엄 사고 그 다음에 특수 상점에 가셔서 우정 포인트에 여기 있는 일반 상점 한개 사주시고 그 다음 나간 다음 각종 업적이랑 일일 미션을 완료해 줍니다 그 다음 우편에 아마 공식카페 가입보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거예요100레드잼까지 여기까지 다 받으시면은 8만골드정도들어오고요또 여기서 이제 상점에 들어가셔서 아까 받은 레드잼으로 이걸 구매합니다 또 하나를 구매해주시고 또 이제 레드잼 사용하기라는 업적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적에서 또 골드를 챙겨줍니다. 자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제 다시 또 상점에 가셔서 이 골드로 싹다장비사을를니다 그럼 딱 8,917으로 남는데 여기서 그냥 던전 플레이 한번더 하시고 하나 더 사셔도 되고 이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가방이 열렸으니까 가방 들어가셔서 여기 이 물약 포션 같이 생긴 거 여길 들어가시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장비를 다 까시면 됩니다 이 장비의 목표는 무기예요 무기 무기가 용웅 등급 전설 등급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영웅인가? 아 탐사대 원반 이게 뭐지? 장비인가? 무기네요 어, 일단 무기 한개 떴죠 아 근데 마법사가 끼는거네요 지금 저는 낄 수가 없고요 일단은 휘기 두개에 영웅 한개 여기서 이제 전설을 노리시고 리세마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설이 안 떴으니까 이건 실패라 보고 이제 게임을 꺼줍니다 게임을 꺼주시고 자 여기서 뭘 하느냐 아까 다운받았던 엑스플로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슈퍼 유저 권한을 받아야 되구요 자 제가 이렇게 미리 아까 한다고 파일이 지금 들어와져 있는데 자 처음에 이렇게 두개 이렇게 네개 총이 창이 보일텐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갈거 여기 루트로 들어가줍니다 루트로 들어가셔서 데이터 데이터 안에 또 데이터 여기서 이제 c o m r e d s a h a r a t e r a h i r o 라고 적혀있거든요 대부분 애플레어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맨 밑으로 가시면 은 나올겁니다 여기 있죠 r e d s a h a r a t e r a h i r o 여기로 들어가줍니다 여기 안에서 files 들어가시고 여기 earlier for games earlier for game 들어가시고 project t 또 project t saved 안에 있는 이 Save Games 요 파일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냥 꾹 눌러서 삭제 그럼 확실하게 폴드가 삭제됐죠 그런 다음 나가셔서 다시 테라 히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게스트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튜토리얼이 뜨면 성공한 겁니다 야, 튜토리얼 떴네요. 그러면 성공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장비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하는 장비가 나오셨다면 은 여기서 설정, 계정에 가셔서 구글 로그인을 통해서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떴던 그 아이템 여기 있는 이 계정 그대로 구글 내 구글과 연동이 되구요 그 다음에 설정에서 여기 보이시죠? 원정대 이름 변경 이걸로 이제 닉네임을 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방법은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하셔야 이득이구요 나중에 가면은 프리미엄 장비를 살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